아메리카 마지막 에피소드 으! 야야야 뭐야 자 여러분 오늘은 또 미국에서 통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트로 최초로 바로 배 위에서 따고 있어요 오늘 통발로 잡을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스파이더 크랩이라는 녀석을 한번 잡아서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이더 크랩이 생일세를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대게처럼 다리가 좀 이렇게 길고 큰 거는 진짜 많이 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거는 금지 체장이 없어서 일단 잡히면 전부 다 내가 다쳐먹을수 있고 같이 응, 먹자. 응, 응. 오빠라이 오케이. 오케이. 해산물 야, 안, 안 먹는데. <웃음> 아 잡는 거 오케이. <웃음> 오늘 다양한 미끼를 써서 통발을 내려가지고 한번 스파이더 크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형도 한번 해. Let's. Oh. 자 여러분 오늘 미끼가 뭐냐면요 돼지간입니다 돼지간 이게 비주얼이 너무 oh. 와왜 냄새나? 장난 아니야 어 진짜로? 비주얼이 여러분 약간 노딱 비주얼도 살짝 있을 수 있거든요 와로 oh. 비주얼 미쳤어자 여러분 저번에 크레이비쉬 했던 통발이랑 이제 똑같은 통발에다가 여기 미끼를 안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어두개두개 두 개. 많이 많이 oh. 오우 자 그리고 저거를 이렇게 딱 걸어주면은 s h 트랩. the trap 예스 yes. wow, <웃음> 디스커스팅 느낌 이상해 자 여러분께 두개 놓고 이제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바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맡아봐 냄새 아니아 <웃음> 진짜로? <웃음> 한번만 맡아봐 아 태어나서 처음 봤다 막 이러는데 자 여러분 이제 통발포인트 도착했는데 어멋이멋이어오좀해봤구만 오, 오, 방송반이었어 <웃음> 주로 엉키지 않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 갯바위가 좀 있는 곳 근처에 돌 주변을 좋아해가지고 여기에 내리면 은좀 많이 잡힌다고 해요 I'm r e a 보강이 하나 던지고 제가 하나 던질게요 여러 보통 한국에서는 통발을 던지잖아요 저희는 근데 여기는 이거를 일자로 그냥 툭 내려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던지면 안돼 지금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 어 큰일 났 던져 플라이어 가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오오 긴장했어 <웃음> 근데 문제 뭔지 알아? 내 차례야 대게대게대게 되게 되게 되게. 포인트를 살짝으로 어긋나면안 되기 때문에 계속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오케이 던지겠습니다 라인 right 나우 플라이어 가래. 내려버려 플라이어 가래 자, 여러분 지금 두개 내렸잖아요 이제 다른 통발에다가 또 다른 미끼를 넣고 통발을 몇개 내리나요? 아홉 개 내리 와우 이거 잡힐 수밖에 없겠다 아홉 개를날 건데 또 다른 미끼들을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구멍치구 잡았던 그 곰치 중에 하나 통발 넣는다 했잖아요 와우 아, 와, 이게 와. 1m 22 완전 형 컨텐츠 아니야? 통발 컨텐츠 <웃음> 개꿀 사꿀립 할꿀 우와 자가 1m예요? 자가 1m인데 저기 저만큼이면? 와 아, 1m 20 되겠다 이거 자를 수 있어요? 조심조심 오잘잘요오 잘, 잘, 잘. 오, 진짜 오. 잘 잘려 아칼집을 내줘야 또 냄새가 나니까 제대로 넣는구만 아 멋있다 역시 미국 통발 유튜버 아메리카 시티즌 베리 <웃음> 손주심 조심해 손조심해 손주심. 자 요것도 이제 여기 통발에 딱 하나씩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웃음> <웃음> 이거 조금만 채워놓을까요어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여기 곰치 플러스 전갱이 곰갱이? 전치곰 야 그만해. 자 전갱이도 싹다 이렇게 흠집을 내 가지고 냄새가 잘 퍼지게끔 해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넣었으면 바로 바로 이렇게 줄 정리를 하고, 자 여기 한쪽에서는 이아메리칸시티즌이 곰치랑 싸우고 있습니다. 저 내장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곰치가 내장이 엄청 많아 가지고 제가 봤을 땐좀 많이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형, 응? 방송만 맞네. 이뻐? Very good. 이뻐? Very good. 자, 여러분 지금 7개 통발에 전부 다 미끼를 넣었거든요. 여기 전부 다 곰치 플러스 정갱이 또는 위거 하나만 정갱이만딱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요것도 이제 천천히 하나씩 싹다해 볼게요. 그리고 한 시간 반 뒤에 또 하나씩 천천. 천천히 걷면서 조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이거는 재미없을 수가 없는 컨텐츠예요. 특히 콘텐츠. 당신은 자랐다 <웃음> <웃음> 비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통발을 다 준비가 됐거든요. 치하고 <웃음> 자, 이제 던질 준비해야 됩니다. 아 r e 리 Of course. 자, 이제 여기 갯바위 좀 최대한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래사장이에요. 아, 아 원래 개들은 숨을 곳이 많은 곳에 이제 숨어게 되는데 던져, 던져, 던져. r i g 빨리 이제 줄을 싹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던져버서. 뭐야, 나만 열심히 했네? <웃음> 그냥 사실 던지면 되더라고. 다음 통발. 자, 바로 바로. 아직 아니구나. 예, 삼촌분에 신호가 떨어져야 됩니다. Go, go, 와우. 플라이 가래 자 보면은 저쪽부터 갯바위 좀 붙어가지고 라인별로 이렇게 지금 하나씩 떨구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부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표를 찾아서 건지면 끝나는 겁니다 드랍 카리스마 있다 뭐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카리스마가 영어잖아요 네. 발음은 어떻게 돼요? 카리스마 케..캐리스마 근데 잘안 썻는 요 그럼 우리 한국은 너 되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잘안 써요 너 되게 그럼 멋있다 You so cool 이런 느낌? Well, you're sick 좀... 너 아프냐? 이 <웃음> 네. 코로나니 이런 아 에스 <웃음> 드랍 <Let's drop>. Yeah. <웃음> 오케이 마지막 버려버서자 여러분 지금 총 9개를 던졌는데 1시간 반 뒤에 한번 걷어가지고 조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파라이는 지금 하고 있었는데 벌써 뭐 잡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고등어예요? 네 고등어예요 우리나라 고등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약간 말랐네 얘는 예, 그럼 나중에 미끼로 쓰든가 뭘로 하죠? 퀵자 여러분 일단 미끼가 조금 특이하다고 하는데 바로 요겁니다 완두콩을 보통 미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그때 먹어봤잖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 레오나가 잡기 전에 한번 빙이 돼서 먹어봐야 되거든요 초백 봐라 나 콩밥 안 먹네 이거 진짜 맛있어 형 줘? 어줘줘줘야너왜자 그럼 여기다가 완두콩 꺼서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왔어요? 먹고 갔어요 아 먹고 갔어 완두콩 하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웃음> 아두개 쉽게나요? 보통 두 개에서 세개 정도 껴아세 개도 끼는구나 플라이어 가래 어? 왔어요? <웃음> 먹고 갔어요? 사람의 뱅에돔이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미국이 더 낚시가 쉽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낚시대를 지금 안 판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보통 시낚시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거의 99%가 거의 한국분이시더라고요저는 보거 형이 지금 뱅에를 치는 동안 어, 상어치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을 잡히겠다 <웃음> You can do it 오 나이스 코에 걸어주면 돼 이렇게 살짝 캐스팅 플라이어 가래 이렇게 바닥을 딱 찍어주고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웃기다오 나... 뭐야 사람 같아 인사로 오, 왔다. 야. 와, 이렇게 오는구나, 물개가. 수영못쓴 사람이 온줄 알았어? 물개가 잠수해가지고 통발 털죠? 물어 네, 뜯어요. 통털하네, 얘도. 뭐야, 뭐 잡았어? 잡았어. 뭔데? 미국 나무 지금 바로 먹어도 된대. 돌고래, 돌고래 때. 돌고래가 있다고, 여기? 어? 발로또 올라왔어. 여기 바로 올라왔었지? 오, 진짜 뭐가 룸뿍 했어요. 여러분, 여기 뭐 바다사자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오오 오오. 바다사자 안 먹죠? 네, 바다사자는. 아, 나중에 합법템 먹어볼게요. 왔어, 왔어? 드디어 왔구만! 나이스! 나이스! 뱅이 아니야? 뭐야? 어. 농어네! 아하 헬리코아 걔는 헬리코박터 프로텍트 비우 14인치가 <웃음> 넘어야 돼요 그러면 한 30은 내야 되네요 방생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니가 굿바이 자 오빠라 이가또 뭐야? 잭슨홉트라고 한국에는 없는 곡인데아 고등어 같다 이름이 뭐라고요? 잭스홉아 완전 활동성도 고등어 같네 얘는 금지체당 있어요? 얘는 없어요 오케이 그럼 바로 김이지 자저 안에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웃음> 왔어 왔어 왔어 뭐 뭐야? 진짜 잡은 거야 이거? 리얼 잡았어 뭐야 근데 이거? 멸치 이걸로 또더큰거잡 자 근데 여러분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가지고 아홉 개의 통발을 지금 바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표 자자세자 제발 뭐 나와 이게 제일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고 올라와라 올라와라 어기하기 어기, 요라자 어기, 어기, 어. 어기하기 요 어. 과연 오오오오오형 어, 제가 어 아하 돼지간 돼지간 돼지간 안 좋구만 자 광친거는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던져둘게요 돼지간은 이 정도면 실패죠 돼지간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아직 한 번이라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좀더 시행착오가 어 베리 굿첫 번째 트라이니까 아첫 첫 번째 트라이 노 트라이 트라이 자 다음 거는 보강이 한번 걷어본다고 합니다 루크 선장 빨리. 예스 그렇지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어, 무거 제발 어얘 예, 깊다 왜왜왜왜왜 <웃음> 없어. 여러분 돼지가 두개 꽝입니다 괜찮아요 정갱이가 원래 잘 들어간다 했거든요 정갱이 믿어볼게요 드랍 던져버서자 여기는 이제 정갱이 플러스 곰치죠 제발 나와 제발 아무 크랩이든 괜찮아요 어때요 네, 형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소라게야 우와 컨텐츠 선거 뭐야? 오 엄청 큰데? 주먹만 해요 여러분 어, 맛있는 거예요? 이거 맛있는 아 이거 거예요? 맛있어요? 아 어, 어, 뭐? 일단 어? 가자가그킵 해야지 예. 통말로 잡으면 안돼 손으로만 잡을 수있어아 리얼리 아. 아 방생 방생 신기하다 근데 어저좀 채워야겠다 어 진짜 왜 없어졌지 근데? 자 이거는 방생할게요 프라이아 가레이 네. 저기는 미끼가 빠져가지고 미끼를 좀더 채워 넣을게요 네. 바다사자 뜨는 것 같아 이게 원래 네. 다 평평했는데 뜨어아 그러네 아까 저희가 짬 낚시하다가 고등어 한 마리 잡았거든요 고등어 미끼가 또 기가 막히다해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도 미끼로 써볼게요 오씨또 왔다 바다사자 큰일네 야야야 여기 있었어 들어왔다 성발 오 기가 막히는구만 여기 취직해야 되겠다 아, 아 바다사자 바로 들어간다 저거 다 여긴 바다사자한테 안털렸길 플리즈 플리즈 서 e 오연 Oh no. <웃음> 믿기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게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은 나올 거예요 드롭 더 통발 아 바로 들어가 아또 바로 들어가네 곰치 상해인데 0종도 걸렸으면 좋겠다 바다사자 근데 때로 다니지 않아요? 쉴 때는 같이 다니고요 돌아다닐 때는 따로따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면은 다이빙에들어가지고 주먹으로 한대칠 만한 대 맞지? 기대할게요 보거이 싸움 잘해 딱 봐도 세게 생겼잖아 제발 아 소라 떨어졌다 아 소라 있었어? 아이공갱이안 되나보다 던지면 또 물개 쫓아온 거 아니야? 어아 저기있다 이 씨. 랍토통봐자 이제 물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와 바로 들어갔어? 바로 들어갔어 톱다이빙 사람네나 <웃음> 여기 느낌 좋아 오크 플리스 진짜로? 응바다 사자 있는 거 아니야? 노 no.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 많아요 던지세요 드랍오 야야야야 꺼려 꺼려 다시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딱 있으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여기 있네 야 한번 페이크 한번 줘볼까? 떨어뜨린 척아 해보자 갔나? 떨고오 왔다 왔다 옆에 있어 수,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지나가네 따가 따가 놓자 그냥 플레이스 어어어 뭐? 뭐야 안에? 뭐 있는데? 어 뭐야? 크랩 크랩 크랩 크랩 무슨 크랩이야? 우리나라 꽃게 아니야? 아, 우리나라 그냥 꽃게인데? 얜 이름도 없는 꽃게인 거 같아 그냥 우리나라 꽃게네 검은도지 솔직히 맞아 <웃음> 우리나라 꽃게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집게가 좀더 길다 어 여기, 여기 또 있네 똑같은 놈 뭐야 아 방생할게요 방생 그래, 이거 봐봐. 어, 거미 불가사리 애기 아니야? 자 여러분 거미 불가사리 애기 진짜 조그만 거 나왔습니다. 이거 어, 어떻게 해? 야 돼? 땡콩 맞아. 땡콩, 땡콩 맞아라. 마지막인가? 그럼 마지막, 마지막 끝발이거든요. 던져봐서 플레이스 김이 원머 찬스. 스파이더맨 오, 공치. 왜? 꿈치. 어디? 꿈치 있다고.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싸다 던져놓고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많아요. 자, 여러분 일단 먹고 해야죠. 이거 우리나라 육개장이죠? 롱심 사 있습니다. 롱심. 롱심 광고 주세요. <웃음> <웃음> 괴롭네. 내가 내일 더 해야지. 성훈아 이거 편집해 자 여러분 이제 대충 한 시간 반 정도가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보공이좀 고생해가지고 제가 이번에싹다 한번 고생해 볼게요 제발 많이 고생해라 고생 많아도 되니까 진짜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겠다 맞지?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어기 어기 열라 오우 호이어라 나있어 돌라 어? 아아 불법 쓰라 야 근데 많이 나와있어? 야 들어가지마 아힘개어 얘는 방생을 해야됩니다 그지 버려 버서. 무거워 무거워 많이 무거워 이거 좀 다른데?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과연 꽉? 아 소라도 없어 요번에 이 이제 두 개야? 어안잡혀도 되니까 그만 어 아, 이제 여섯 개 밖에 안 남았어 와우 이거 보인다 보인다 제발아 바다사자가 빼먹었네 여기는 거다 빼먹은 거 아니야? 단과 한300 치거든? 마세이 아 마세이 오오 왜왜왜 없다고 어 얘는 안 먹었다 김치는안 먹었습니다 너 얼마 남았어? 반 남았어 오케이 레츠고 오? 아 미안 미안 나 이거 크레이피인줄 알았어 아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밑에 찍어줘 밑에 너 진짜 무서워 어저 뭐야 오오오오! 오! 오! 다 빼먹었어 이거 잡고 있었나봐 여러분 다 빼먹었어 진짜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야 이씨 가가게타이랭자야 가, 바다사자 이거 먹어야 돼얘 아자 유인해봐 오! 마지막 하나 얘네 계속 쫓아온다고 합니다 원투 쓰리 우와.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해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웃음> 갑자기 탈모도 좀 생긴 것 같고 <웃음> 오케이 여기가 제일 좋은 포인트 같은데 이걸 안 찍을 때 가끔 보이더라고 한번 찍지 말아볼까 여기 찍어볼게 어 저거 뭐야 오 뭐야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있어 가오리 오진짜오 가오리 있잖아 오, 오. 가오리 야 대박 꺼낼 수 있어 이거? 가오리 이거 독침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가오리 여기 독침이 사방으로 뜰수 있어가지고 오, 예. 진짜 귀엽지? 오, 오, 멋있고, 귀여운, 오 강아지야 멋있게. 강아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데 제가 예전에 노란가오리를 잡아먹었었잖아요 지금 이 독침이 딱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 얘 독침 안 세운다 애기라서 그런가 봐 살려줄까? 살려줘야지 노란가오리 독침은 죽을 수도 있고 이 가오리 독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맹동성이고 일단 노란가오리는 아니에요 살려줄게요 자 황생 자 가봐 아이고아이고아이고개 빨리 가네 정떨어지게. 야가오이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뭐 나와야 돼? 내가 말했지 안 찍으면 나온다고. 야 찍지만 찍지만.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아이씨, 아이씨. 가라고 근데 독다이빙 개 잘한다. 어, 뭐또 있어. 근데 독다이빙개 잘한다. 오뭐또 있어?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뭐야 스파이더 크림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웃음> 여러분 드디어 <웃음> 와 원래 이만해요 사이즈? 아 원래 이거에 한 애들도. 아, 4배만 한 애들 아 4배만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대게에요대게 대개. 저희가 드디어 원하던 스파이더 크랩이 나왔습니다 이만? 이거 한번 들어줬어요 크게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리 안뚫고요네 애들은 이정도 사이즈는 튼튼한 사이즈라서 우와 오, 손 찝니다 손 찝니다 우와 사이 장난 아니다 진짜 보이시죠 여러분 드디어 스파이더 크랩이 나왔습니다 오 아퍼 아파 아파 야아퍼 조심해야 돼 근데 얘 되게 더럽다 그러니까 야 이거 봐. 어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야 일어나 임마 엄살 부리지 말고 자 여러분 얘네가 굉장히 손질하기가 힘든 애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겉이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속살만 먹어가기 때문에 대충 손질할 거예요 아아 아. 괜찮아? 요 괜찮아? 일단 손 씻어봐. 뾰족한데 내가 잡고 있었거든. 상처나. 어, 당이다, 당이다. 상처나면은 좀 클라거든. 상처나면은 그 상처가 수온이 높은 바닷물 안에만 들어가도 비브로폴증 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우. 와, 여러분 크기 보이시죠? 미쳤습니다. 와, 장난 아니야. 근데 아. 원래 다른 개들은 집게다리가 좀더 두꺼거든요. 근데 얘네는 뭐 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는 원래 먹는 애들이 아니죠? 이거 비싸요. 어, 비싸요? 왜? 특이한 게 있어. 손 잡고 있어. 어디?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웃음> 야, 발톱 같아 이거. 얘네가 돌 이런데 붙어서 나요. 아, 네 약간 우리나라 톱장절기랑 좀 비슷한 그거네요 왜냐면 이거 배에 붙이면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형 아끼는 옷이야? 이거? 어 아니 하 <웃음> 멋있어 이게 보면은 엄청 돌기가 많아가지고 뾰족하다 진짜 아파요 와, 살짝만 눌렀다가 떼 볼게요 아니 더 자. 세게 아아니아야더 아니, 아니. 세게야 와 미쳤지 썸네일이야? 썸네일이야 진짜 눈 뒤집어 어우 와우 베리 굿 베리 굿자 여러분 그래서 요두 마리 바로 킵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이제 보고형이랑 오파라라를 같이 한번 추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탕 라탕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 크랩을 통발로 잡아왔습니다. 와우. 여러분 얘 사이즈가 영덕대게 있죠? 그거보다 사이즈가 커요. 일단 얘네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굉장히 더럽잖아요. 더러워서 얘네들이 손질 하기 힘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금어기도 없고 금지체장도 없습니다. 자, 근데 얘네 등을 보시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냥 손에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이렇게 딱 하면은 손에 자국이 납니다. 안, 안 났네, 리발. 자, 그래서 일단 요거 깨끗하게 씻어야 되니까요. 바로 목욕하러 가자. 아,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얘 따가 주려면요, 제 그때 칫솔 써야 되거든요. 은혜가 사줬. 사주... 이 리팔 형 칫솔은 일로 와 봐. <웃음>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전에 이거를 깨끗이 닦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봐봐. 어 뭐야? 애벌레 있네. 또 여기. 어 여기도 있네. 잠깐만 애벌레 한번 떼보자. 어 방금 트어. 츄베르? 너너너 나. 진짜 얘네가 왜 이렇게 더러운 거? 얘네 어디 살아요? 얼 같은데 좋아. 그래서 이게 더러운 거를 평생 묻히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뒹굴러서 그랬구나. <웃음>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칫솔로 닦을 건데 얘가 진짜 안 닦이죠? 닦아도 닦아도 계속 나와. 요 아. 그러면 형이 닦아도 닦아도 한번 닦아보고 닦아도 닦 닦아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셋. 어? 아, 뭐야? 야, <웃음> 야, 야.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뭐야? 색깔 나온다. 오. 색깔, 색깔 나오네. 색깔 나오네.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 오. 치약 가져와. 치약 가져와라. 뭐, 뭐야? 좀더큰 걸로. 와큰 <웃음> 솔로. 오. 역시 아메리칸 시티즌 두뇌 회전이 다릅니다. 엉덩이 싹싹 해주고. 그래서 참고로 여기 엉덩이에 뭐가 붙어있었냐면 이 홍합 래기가 지금 붙어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홍합 같은 경우에는 래기니까요 이쪽에 방생하도록 할게요. 죽인 거 같은데. 아 조용해 조용해. 새물 나온다. 흙탕물. 자 일단 한번 최대한 이렇게 한번 닦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스파이더크랙 공장입니다. 한 한국인과 한 아메리칸 시티즌이 적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 외국인 누군지야? <웃음> 그렇지. 옆에 고용인. 별급 주세요. 아 이걸 뭐해? Hey, oh Spider Crab is money. 아 영어 개잘한다. 근데 솔직 객관적으로 제 발음이 어떤가요? Pronounce. Very good. 잘다 계속 한번 같이 저도 합세해서 닦아보도록 할게요. 저기 저도 자리 하나만 주세요. 어. 아, 아 예, 아우 감사합니다. 아또 사장님이 방금 외국인 노동자 한명또 얻으셨습니다. 어왜안녕하세요아 예, 죄송해요. 물리오. 오도도도도도도. 물 아껴쓰셔야 돼요. 아,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리 보면은 제주도에서 먹었던 톱장 절개 있죠. 톱장 절개처럼 여기가 엄청 뾰족해. 오. 이거 바로 손 뚫릴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갈고리처럼 잡는 역할을 잘 해가지고 돌 이런 데에 붙어살기 때문에 홍합 같은 것도 붙었던 거예요 이거 봐봐요 손톱으로 긁으면 예. 네. 보이세요? 와. 우와 못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이만큼이나 두꺼워 진흙이 아예 부착됐네 이거 한 3년 된거 같아 산지 어. 몇년된거 같으세요? 이 처음 손질해봐요 <웃음> <웃음> 저는 지금 다리를 보고 형 엄청 미친 듯이 조지고 있는데 혹시 다리도 먹어요? 다리보다는 몸이 커가지고 몸에 살이 더 많아요 아 다리는 안 먹어요? 살이 많지 않아요 다리 자르자 그러면 그럼 나 보고 거야? <웃음> <나안 해줬어. 웃음> 자 여러분 다리 자르고 몸통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하나 잘라주세요. 라사 안 잘려? 우와 뭐야? 가위로 잘랐어. <웃음> <웃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뭘? 손 조심해 손. 라사 오 사무라이 어? 라사 꼬르동자 <웃음> 여러분 다리 다 잘라줄게요. 근데 이거 봐봐. 왜왜 왜, 왜? 이빨 봐. 봐 <웃음> 이게 나가리야? 딱한번 이렇게. 나한손도볼게 여기 네. 이빨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때 크레이피 쉬도 이빨이 엄청 세였는데 얘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가 엄청 세요. 그리고 약간 호플스라이너 어. 라이너는 코플쇼. 요. <웃음> 요 해서 다행이다. 요안 했으면 클일날 뻔했어. 그게, 나밖에 없지? 랭큐. 어? 얘는 라이노가 어? 아닌가 봐. 아. 얘가 암컷이고 얘가 스컷이라 했거든요. 키갈 키갈 키갈. 이거 두개처음이서캐스터네처한번 해줘. 작년에 왔던 가이아니야아 <웃음> <레이너는 웃음> <웃음> 있는 곡을달라 아, 미국이니까 오케이 다시 해봐 히즈 시네블리 자, 여러분들서 지금 다리 다 따고 이게 뭐야? 이거 두리안 아니야? <웃음> 진흙 바닥에 뒹굴는 두리아같이 생겼거든요, 지금. 자, 이제 이 녀석을 먹을 건데 어떻게 먹어 되냐면요. 여기 또 아메리카, 미국이 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이 먹는 이제 또띠아 있죠. 자, 또띠아 저희가 딱 동그란 그거를 샀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얘 살을 적출해가지고 바른 다음에 돌돌 말아서 미국 아메리카 또띠아를 먹어보자. 오늘 또띠아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너무 더럽기 때문에 삶으면 은 겉에 있는 진흙들이 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걸러주면서 조금 순환, 서클레이션 어, 해줄게요. 바로 어땠어요? very good. <웃음> 자, 그럼 이렇게들 바로 사우나하러 가자. 자, 바로 물 담아 줄게요. 워터. 야! 자, 여러분, 요 정도만 딱 담고 바로 냄비 케이. 하나, 둘, 셋. 여기인데? 네. 아, 여기야. <웃음> 하나, 둘, 셋. 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얘를 팔팔 한번 끓여 줄게요. 여러분 지금 팔팔 끓였는데 불순물이 장나와서 물 한번 갈아 줄게요. 우와, 제대로. 으, 뽀가 되는 거야? 이 먹긴 먹죠? 그렇게 들었어요. 혹시 먹어 볼 의향이 있나요? 해산물을 못 드시는데? 제가요. <웃음> 백개줬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흙이랑 같이 먹는 거야. 들었어? 뭐라는데? 고 워터야. 아, sorry. <웃음> One more time, please. 워터야. <웃음> 자, 여러분,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인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돼. 괜찮아. 나백만 유튜브 할수 있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웃음> 자, 다시 한번 팔팔 끓여줄게요. 나상나상 나상? 자, 여러분, 지금 다 끓였는데, 턴 u 프 n off. 오, 키웠어. 그 <웃음> <웃음> 어, 디스커스팅네. 이렇게 먹어야 되다니. 에헤헤! 오, 비주얼 좋은데? 그리고 불순물이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그지? 근데 옆에 봐. 아직, 아직 남은. 리발. 형 혼자 먹어. 내가 찍어줄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식어. 야요 왓츠야우! 우와, 이거 미쳤는데? 엄청 들었지? 그래도 여러분, 건강보단 영상이 먼저입니다. 전 무조건 쳐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선배 껍데기 있습니다. 열어봐서 열고, 여기 있죠? 우와. <웃음> 우와, 이거 봐. <웃음> 야, 야, 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야 이거 뭐야? 흙탕물이 나오는데? 에이 거 버리자 일단. 어씨 뭐야 이게? 여기서 하자. <웃음> 대단왕이 크다. 자 한번 열어 볼게요. 열어 봐서 와! 와! 라감이? 와 아! 헐. 이게 왜 살이 없어? 살이 하나도 없는데? 야, 이게 뭐야? 자 일단 라감이 다 뜯어 줄게요. 이거 뭔거 맞아요? 살이 없어. 이렇게 큰 초유의 상입니다 최초로 생물을 잡아서 못먹는 상황 <웃음> 이거 뜯으면 있지 않을까? 아 있다 있다 있다 그 살이야 살오갓 oh,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에 우리 6시간 타고 이거 두 마리 잡았는데 방금 아까 그 가오리라도 처먹을 걸 이런 생각 했어 지금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이살 적추를 컵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스펠링 뭐예요? C.A.P <웃음> <웃음> 와 이거를 안 먹는 이유가 있거나탈이 없다 일단 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적출할게요 어 끝났어요 이게 나야? 야 이게 다야 이 껍질을 뜯으면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 이따 싹 밀면 이거 나와 이게 살이야 아 속상해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싹 한번 살다 적출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을 싹다 적출했거든요 근데 어디가 먹은 거야 살을 배가다 아, 아. 먹었네 이런 리발 리발 자 여러분 그큰거두 마리에서 요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아. 제가 절대 대충 한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박살을 내놨거든요 진짜 근데 이살 수율이 진짜 없어요 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요걸로또디에 바로 만들어야 에휴. <웃음> 유튜브 하지 마세요, 리발 개인들어. 여러분 이제 또띠아 할 건데 저희가 또띠아 아주 큰걸 사왔습니다. 자 여러분 살 수율이 많을 줄 알고 우리 좀몇개 먹을라 했잖아. 근데 저 봤어요. 이거 하나에다가 지금 나나어가될것 하나 같거든요. 요새 피자 이거 할때요렇게 하던데 맞지? 너 먹는 거 가지고 정말 진짜 혼난다. 오케이, 바로 딱 지치기. 자, 이렇게 딱 깔아놓고. 자, 요 적추랑 게살 있죠? 이렇게 일자로. 으, 씨. 손딱하지? 아니, 괜찮아. 왠줄 알아? 내 손보다 얘가 더 더러워. <웃음> 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 <웃음> 원래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전 이거 손질한 걸 처음 봤어요. <웃음> 미국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 처음 한거 우리는 한 거야. 와서 며칠 만에. 아메리칸. <웃음> 예, I'm 아메리칸. 바로 양파래끼. 라삭 사무라이. 이거 양파를 살짝 넣어주면 맛있답니다. 지금 여기에 도마가 됐거든요? 자, 양파도 이쪽 쫙 깔아주고. 자,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자 바로 요겁니다 자 이거 이상해씨 아니야? <웃음> 이상해씨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씨씨시아 현타 개운다 <웃음> 아이거 못하겠다 아니 너할수 있어 너 백만 유튜버잖아 할수 있어 씨씨 리발레케 씨자 <웃음>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요게 까면 아주 특별한 게 나옵니다 자. 바로 토메이로 토마토. 이게 토마토야? 이게 토마토라고? 토마토야 이거 봐봐 토마토를 이렇게 싸서 팔아요 볼까봐 다 토마토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어 진짜? 어, 진짜? 브리또랑 타코 위에 올려 먹는 그 토마토 소스. 발음 봤어? 브리또랑 토마이로 위에 바라는 소스 이 o d 이거 단면 잡 한번 잘라볼게요. 라삭. <목소리> 이, 뭐야? 똑같은데? 토마토 아닌 것 같지? 뭔가 더타 있어. 뭐 신기하네. <목소리> 이걸 일 일단... 먹어봐, 먹어봐. 생으로? <목소리> 어 이상한 건 너가 먼저. <웃음> <자, 목소리> 이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 조배. <웃음> 아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 뭔데? 시, 시. <웃음> 아 진짜 이런 거. 할수 있어. 아, 너 아이, 얘 뭐라고 지금? <웃음> 사랑해야지 먹을 때 뭐라고? C C. C C 리발레키 C. <웃음> 토마토인데, 안 익은 토마토예요. 일단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이것도 예쁘게 이렇게 깔아주고. 또뭐 넣을 거뭐 있어요? 랑근 언제나. 랑근 말고 있잖아. 어, 딱형거한번 넣어보려고. 내 거? 맞잖아, 형 거. 어디 갔냐? 뭐 없어. 찾지 마. 에 야광이세요. 자, 얘도 썰어서 넣어줄게요. 탕, 탕, 탕, 탕, 탕. 사무라이. <웃음> 나 그냥 갖다 낼 건데. <웃음> 역시 주입식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싹 깔고 뭐 하나 더 있잖아, 마지막. 자, 보고용 거만한 캐럿. 자, 이게 당근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딱 보고용 사이즈예요. 왜냐면 같이 목욕했거든요, 미국 가서. 자, 얘는 일자로 요 양파 사이에 싹 껴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죠? 자, 바로 치자 피즈 자, 요거를 뿌려봐, 사 뿌려버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여기다 딱 올려두고 빨리 따라, 따라, 따라. 안 따라오면 형 은혜한테 맞는다. <웃음> 저희 전자레인지에 넣어버려. 대가리로 닫아버려, 안 닫혀. 네, 다시 닫아 자 여기서 이거. 못 찬다 못 찬다 이거을 먼저 와우 됐어요 1분, 1분, 1분. 오, 아, 아, 아, 내가 하라고 아니, 아니, 꺼주는 아니, 아니. 거야? 그럼요 Your turn oh, He is very kind No.1 fire! 딱 치즈를 녹일 때 1분 정도만 딱 돌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기다려 볼게요 <웃음> 못 기다려. 자, 비주얼 봐봐. 와우 미쳤지? 자 여러분 또띠아의 묘미는 또 말려주는 거잖아요. 자말 갈아줘. 뭔가가 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빵이 축축해가지고 상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자 근데 건강보다 영상 리발 진짜 약간 시큼한 시큼한 냄새가 나요. 이게 또띠아의그 향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는데 바로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비주얼 한번 딱 찍어주세요. 인트로 제가 한번 깔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이상해 씨가 현타 온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개현타야. 한 번에 나만 당할 수 없어. 이이이 두두두두두. 시시. 안 해, <씨>.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보고양이랑 오파라이랑 추매 이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먹을 건데 저희가 또 요걸 준비했습니다. 또도디아랑도 같이 한번 찍어 먹을 클램 수프 따버려 그리고 아, 자 이렇게 열어서 찍어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요 도디아 바로 먹었는데 그 냄새 맡아 봐. 여긴 괜찮은데? 손 넣어줘? 나 진짜야. <웃음> 눈물 나고 보이시죠? 진짜 비나. 대여 토마토 아니면 은 치자 피지에서 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콕 한번 찍어가지고. 와우.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자, 바로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초매를. 냄새 비해 개 맛있어. 뭐 봐. 꾹 찍어 가지고. 출출. <웃음> 맛있지? 조금 이상해. 좀개를 먹었나 봐. <웃음> 아, 개를 먹었네. 자, 여기 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때? 굉장히 찝찝해. <웃음> 아, 이개에서 냄새가 나나? 자, 제가 그냥 한번 먹어 볼게요. 저는 뭐개관보도 처음 먹어 보는 사나이라서 이제 이런 건 되면 뭐 아무렇지 않아요. 초베 아. <웃음> 아, <웃음> 아 장난 아니지 아 미친 스파이더 그래 개내끼 와 여러분 이거 먹, 이거 돈 주고 사 먹는다고요? 와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있잖아요 저희가 미국까지 왔는데 컨텐츠 여기서 한입씩 먹고 맛없다고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한입씩만 더 먹어볼게요 한입씩만 딱형 먼저 먹어 해야 돼? 해야지 형 곰팡이 부들 원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진짜 먹기 싫다 뭐. 초베오 맛있게 먹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상에서 가장 짧게 먹고 가장 맛없게 먹은 것 같아요 진짜 구역 질해빼 됐거든요 그가 왔네요 열사 <웃음> <웃음> 아, 한입 크게 마지막으로 너나 아, 같게 아, 멋있게 은혜야 나 한국 가고 싶어 초베래 <웃음> Wow. Wow. <laughs> <laughs> <laughs> <laughs>